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이제 카티아의 드래프팅 기능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하셔서 정리해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배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 카티아에서 도면을 치면 특히 단면 치는거 있죠 섹션 뷰를 생성하면 려뷰 그 네임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섹션 뷰 a-a 이런식으로 됩니다 아마 그분은 이렇게 하고 싶던 모양이에요. 섹션 A-A. 그니까 러이 뷰라는 글씨가 나타나지 않게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질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 툴의 스탠다드에서 찾아보셔도 없어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윈도우 7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티아 버전 5.6의 R2016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네임과 관련된 부분은 파일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영문 버전인 경우에는요, 프로그램 파일즈 다솔 시스템 B26, b 2 6이라는게 결국은 이 버전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 Win b 6 3 밑에 리소스 밑에 가시면 MSG 카탈로그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보시면 카티아뷰라는 캡뷰라고 하는 네. 이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건 그냥 텍스트 메모장으로 열어보시면 이렇게 열릴 겁니다. 여기서 네임을 바꾸시면 됩니다. 한글 버전 경우에는 들어가시면 여기에 음, 폴더 하나 더 있습니다. 코리아 버전. 우리가 이제 그 툴의 옵션 커스터마이저들 하셔가지고 언어를 바꿀 수가 있죠. 한글 언어로 실행할 수도 있고, 연문판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글판으로 실행을 하면 이 파일 영향을 받는 거고요. 영문판으로 실행을 하면 이 파일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있죠? 쭉 들어가시면 이렇게 파일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중에 보시면 여기 검색을 해보시죠. 캡뷰라고. 자 그러면 캡뷰 파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그만큼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 첫 번째 거는 기본적 영문판을 실행했을 때의 비온 어, 네임 관련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있고요 두 번째 오는 프렌치 다시 말하면 프랑스어로 카티아를 실행했을 때 독일어로 이탈리아어로 한 일본어 재팬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폴더가 있죠. 각 언어별로 코리아 한국판을 쓴다면 코리아에 있는 캡피어파일 있죠. 어, 쭉 내려보시면 어딘가 있을 겁니다. 캡피어 파일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캡피어요 파일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요. 연결 프로그램 누르셔가지고 메모장으로 여러분 열어보시면 아 이게 아닌가요? 캡뷰가 아니라 캡뷰입니다. 메모장으로 열어보시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됐죠자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뉴 하셔가지고요. 드로잉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저는 뭐 ISO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3 정도로 하겠습니다. 랜더스케이프로요. 그 다음에 시트, 프라프티 오셔가지고, 스케일을 좀 줄여보도록 하죠. 한 1대 3 정도로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먼저요, 정면도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요 예제 파일을 가지고요.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섹션뷰를 치면, 요게 섹션뷰죠. 이렇게 클릭, 클릭하셔가지고요. 제일 마지막에 더블 클릭하셔야 됩니다. 예, 클릭하시면, 이렇게 섹션뷰가 만들어지죠? 뷰 네임을 움직일 때는 쉬프트키를 누른 채 하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글리꼴이 잘 마음에 안 들죠? 자, 콩이 마음에 안 듭니다. 콩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모노스페이스로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죠? 글자 크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섹션뷰 A-A, 스케일 1대3,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이게, 어, 디폴트 값인데, 아마 그분은 아마 이 뷰라는 글씨를 없애고 싶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지금 영문판을 쓰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뭐, 한글판을 쓰고자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커스터마이즈 들어가셔가지고, 옵션에서 이걸 environment 로 바꾸시면 되겠죠. 아니면 코리아로 바꾸시든지. 이걸 한다는 얘기는 현재 윈도우의 어, 버전을 따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윈도우가 한글, 한글판을 쓰고 계신다고 그러면 한글판이 되겠죠. 물는 카티아를 한번 껐다 켜야 됩니다. 자. 영문판을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요 파일입니다. 맞죠? 그리고 요 경로죠? 요 경로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파일을 여셔가지고, 그게 요 파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섹션 뷰라는 게 있죠? 여기내 되고, 세미클로너스로 구분하고 있는 거죠? 프론트 뷰, 정문 뷰, 그 다음에, 레프트 뷰, 라이트 뷰, 그 다음에, 바텀 뷰, 쭉 있는 겁니다. 탑 뷰, 이런 식으로요. 세미클로너에서 서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으니까, 그뷰 네임을 여러분이 변경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있죠? 너무 많네요. 그렇죠 자, 프래픽스 바꾸시고요. 스케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각각을 변경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섹션 뷰 대신에 요 글씨를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물론 한 칸은 띄워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a-a 하고 이렇게 섹션이랑 글씨하고 한 칸이 떨어지겠죠 요 스케일이 있죠 여기 스케일이라고 표시되지 않습니까 요것도 변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요 부분하고 그래픽스랑 요 섹션 뷰 요걸 좀 변경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글판은 어떻습니까 이 파일 있죠 음요 파일 있죠 요 파일을 여셔가지고 경과코 k o r 폴더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섹션뷰, 이 이름을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어, 좀 착각이 쉬우신 게 뭐냐면, 어, 영문판을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한글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글을 쓰면 한글이 먹힐까요? 안 됩니다. 뭐, 이상한 특수, 뭐, 이, 문자로, 어, 알아볼 수 없는 문자로 표시되니까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뭐, 섹션뷰 쓴다고 그래가지고, 한글로, 영문판인데도 한글로 섹션뷰 이렇게 뜨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런 식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미 만든 다음에라도, 뭐 자주 이제 섹션뷰를 내리다 보면, 치다 보면, 이 글씨가 좀 눈에 글쓰릴 수도 있지만, 섹션뷰 몇개안 친다 그럴 때는, 그냥 프라 t 티 있죠? 뷰에 프라 t 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는 뭐 한글을 쓰시던 영문을 쓰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뭐 섹션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변경하시면, 이게 바뀌는 겁니다. 어, 이게 안 바뀌나요? 죄송합니다. <웃음> 이게 걸쥐 꼴이 안맞아서 그런 건 보입니다. 자 다시 콩으로 콩이 어디있죠? K 자 어디있을까요? 예콩걸씨로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한글이 그렇게 풍부하게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아마 밑에 내리시면 아마 충분히 더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한 걸꼴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고딕이면, 고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문으로 고딕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고, 고, 고. 고딕, 고딕 걸쳐있죠? 네.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영문 걸꼴인가요 맞아. 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한 <웃음> 그런 밑에 쪽 내리시면 또, 몇 가지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병력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되돌리죠. 그러니까 일부분만 바꿀 때는 그냥 뷰 프로퍼티에서 변경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하시고요. 자주 내리는 과정에서 이게 좀 거슬린다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영문판은 여기서, 한글판은 여기서 변경하셔고 서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이런 경우 있죠. 아, 나는 이 스케일이 안 뜨게 하고 싶다. 그냥 섹션만 뜨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툴의 옵션입니다. 툴의 옵션을 오셔가지고 그 메카니컬 디자인을 보시면 드래프팅 있죠 거기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케일링 팩터라고 보이시죠 이거 꺼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세개다 한번 꺼볼까요 오케이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섹션을 쳐보죠 클릭 더블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내려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툴의 옵션에서 요뷰 네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더블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뷰 네임만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어, 스케일링 팩터는안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걸 켜놓으면 당연히 섹션 쳤을 때다 들어오게 되겠죠 더블클릭 이렇게요 둘다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죠 자 프레임까지 있죠 둘의 옵션 뷰 프레임 있죠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이렇게 어, 프레임이 표시되겠죠. 뷰프레임요고요 이런 프레임 표시 안되니까 나중에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라프티 들어오셔가지고 프라프티 들어오기도 좀그러네요 여기서 프라프티 들어오셔가지고 어, 뷰에서 뷰 프레임을 표시해야겠죠. 를 그래야지 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